가까운 미래 인류는 시와 엔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의 여주 이유입니다 나 이거 좀 벗고 있으면 안 될까? 안돼 아, 공기도 안 들어오는데 뭐 그만 좀 징징댑시다 이때 이호 옆을 지나가는 있겠어요? 또 다른 아, 여주 조안입니다. 아, 잘됐다. 그럼 어 엄마 나 먼저 간다. 어. 사실 병원의 실수로 졸지에 애니 되어버린 이호였습니다. 저 근데요 선생님 여태까지 해주신 말씀 특히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 태어날 때 항체 주사도 맞았고요. 엄마 우리 이호 태어나자마자 항체 주사 맞는 거? 제가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오 씨 주사는 구매 기록이 없는 다른 아기에게 투여가 됐어요 아무래도 하... 착고가 말도 안돼 태어나서 6개월 안에 맞아야만 효과가 있는 주사를 나 같이 하자그런거못 뭐... 봤어? 응못 봤어 왜 갑자기 강화 청정복을 입고 그래? 야, 엄마가 자꾸 좋아하니 해서... 이오 아, 눈에 뭐야? 들어오고 갑자기 앵거리랑 한다고 손 들질 않나 이날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한 이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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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결국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엔타운에 온두 사람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숨쉴만 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써도 괜찮은가 봐. 이때 타운 안내하는 사람이오고. 어, 아니 너누구한분 형님이시네. 자자 다들 이거 하나씩 꽂으시고. 들리세요? 가시다 어, 어. 방호복 없이도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때 조한이. 이호의 눈에 들어오는데 이 집이 바로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많이 아프대 제가 아이를 좀 볼까요? 저의사거요 정말요?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먼저 가 있어. 가서. 이렇게 혼자 된 이호는 몰래 조안이 일하는 카페에 들어갑니다. 조한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이유. 그런데 조한에게 딱 걸린 이유이네요. 여기서 뭐해? 조한에게 들킨 산소시 이유는 산소시 당황하게 이거요. 되고 설상가상으로 헬멧까지 고장이 나고 맙니다. 이형 산소를 주입하세요. 다행히 기절한 이유를 아. 발견한 조한. 어디로 모실까요? 집. 이오님이 맞으세요? 아, 가라면 가라고 하 다음 날 학교. 이유를 찾아온 조한이고 내가 신기해. 바로 조한을 따라나온 이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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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신 항체 주사 맞았다는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고 싶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알고 싶어 찌질한데? 쿨하지 못해 그치? 내가 찾아줄게 이렇게 해서 실수로 와. 자기 대신 생명 연장 어? 주사를 잠깐만. 맞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두 사람입니다 가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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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것 같은데 정말? 어, 신이정이잖아 클래식 피아니스트. 어, 신기하다. <웃음> 좋은 노래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니라 내 동생이 같이 불러주면 좋겠는데. 이리와 조아아제 동생 조안입니다. <웃음> <웃음> 잠결에 따뜻한 우리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 우리 엄마 난리 났겠다 <웃음> 너비 맞는 <낳는> 거 싫어하잖아 <웃음> 어 진작하네 <진짜> <웃음> 두 사람이 비를 피해 들어온 곳은 천문대이네요 <웃음> 근데 너네 부모님은 목성을 엄청 좋아하셨나봐 목성에 위성 이름을 따서 네 이름을 지으신거 전혀 아닐걸? 아빠가 바이오 연구하시긴 하는데 별이나 우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거든 그치만 난 앞으로도 이오이 이름을 부를 때 계속 광활한 우주를 먼저 떠올릴 거야 내가 진짜 별을 보여줄게 보통의 하늘은 별을 보여주지 않아 하지만 지금처럼 비가 내린 지구면 다르지 그냥 까매 비록 별은 못 봤지만 서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두 사람입니다. 찾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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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고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깨우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연기 질식해서 나오지도 못했죠. 형한테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네요. 하, 뭔가를 더 알수록 씁쓸해지지 않아? 그래. 어? 나는 하루하루 새롭게 알아가는 모든 게 좋아. <웃음> 얼마 뒤 친구가 이호를 찾아왔는데 엄마는? 둘이서 얘기하라고 조금 이따 오신대 무슨 얘기? 네 담당 선생님 만났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상태 아니야 나 포기하는 거 없어 수술 받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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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빛나는 어 비록 1분도 안 되는 찰나일지라도 뭐야? 그게 잘나지라도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다면 결국 발표를 끝까지 못하는 조안 어자 그럼 다음 사람 발표해볼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더있었 치료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 약은 남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고. 관리만 하면서 지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 음. 신은 나에게 희박한 가능성을 돌파하는 능력을 주신 것 같다. 수술은 성공했고 지난한 회복 기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보통의 앤들만큼의 남은 생을 즐길 자유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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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두가 선망하는 자리에 그 이걸 들어오게 된걸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 대신 항체 주사 맞았다는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고 싶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알고 싶고. 이름 알아? 우리랑 나이도 같은데 앤치고도 일찍 죽었다. 병원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 아... 냈어 이현수. 나 진짜 짤릴 각오하고알 아... 온 거야. 알고나 있어라. 이 아... 대신 주사를 맞은 사람은 바로 조 아... 뭐야? 이 사람이야?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이 붉은 액체는 세포 배양에 필요한 너 대신 항체 주사 맞았다고 얘기해줬어? 아니, 선물이야. 내가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이제는 세포들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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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를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지금까지 우주인 조한이었습니다.